뭐 어딘가에 숨겨놓지 않았을까 뭔가를 뭐, 또 여기 다네 뭐, 여기, 여기 집으로 들어간고어 여기 어. 여기 상자상자어 여기, 상자. 여기 여기 이거 뭐 있어? 여기 닿어어오 오. 오. 오.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 좋아 좋아 기 여기 여기 이거, 이거, 이거 기기 아니지 그래 보라색은 그가지냥이가 들어야지. 아니지 보라색은 세류기가 들어야 되니까 아리가 들어. 세류기가요? 왜 아리가 세류기지? 그 아리 그 예명이야 내가 지어줬어. 아리가 들도록 해. 그리고 탄자나 있다. 페리도트 울지가 들면 되겠다. 네. 여기 위에 집안에도 상자 있어. 오. 거기? 와 아니 이거를. 휴. 중장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야? 나 낚싯대 떼야지어 근데 다른 다른 저기 섬에 또 가야 되는데 루프가 좀 모자라. 어어어어어 거?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이어어어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이어이어어어어어어어 그한 대의 보물이 있고 다섯 명이 똑같은 보물을 나누어 가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과연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답이 있을까? 조금이라도 덜 가진 사람은 자기보다 더 가진 사람과 스스로를 비교하게 되고 마르지 않는 광산에 다시 손을 뻗게 된다. 하루만 더 조금만 더. 그렇게 이곳에서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미.. 1년 동안 광질만 했나봐! 아니 우리처럼 이렇게 색깔별로 나누면 되는데 미련하게 짝이 없구만 하죠. 그러게 일단 가자. 추잡스럽게 응, 굴어. 응. 가자, 가자. 그러니까 말이요. 어 근데 이거 저 뭐야? 공작새 또 있네. 깜짝이야 뭔가 있네 저거. 뭐가 두둥. 어, 고미준처럼있길래오 어, 깜짝 놀랐네 주. 와 공작새 봐. 예쁘네. 어 너무 예쁘네요. 몰라? 너무 예쁘네요. 경사입니다. 괜사습니다 <웃음> 그 뒤에 뒤에 앉아가지고, 더빙해봐 너무 예쁘네요 몰라? 아아 아니, 에요감사합니다 너무 <웃음> 예쁘네요 농 t y 행 몰라? 아, v 아이 아이 m e bola? I can tell you, I can tell you. Don't you h a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되게 주주기 <웃음> 잘맞는거 같소 <웃음> 아난 죽은 별로 안좋아하고 빵을 좋아하긴 하는데 그렇게 죽이 잘맞네 응 음, 괜찮은거 같네 이거, 음. 어떻게, 어떻게, 이거 어떻게 얹어? 왜�, 왜? 이거 거 어떻게 그, 얹어? 왜왜왜? 이거 얻는거 알려줘 어떻게 얹어? 우클 우클 주고, 우클을 해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손으로 오른손으로 쓰다듬게 응응 응. 오른손으로 쓰다듬어 아 어, 아직 안졌나 어, 그래, 봐 트홀킹 <웃음> 누가 자꾸 얘 트홀킹이 시키는데? <웃음> <안 돼? 웃음> 야 누구냐? 어? 트홀킹 <웃음> <웃음> 시키잖아 누가 자꾸 트월킹 시켜냐고 햄스안 올라오는데? <웃음> 자꾸 트월킹 아. 시켜!! 아니 약간 내 생각에는 그 미국 출신인 것 어? 같네 미, 미국 햄스터가봐 <웃음> 오른손으로 쓰다듬어볼게응 어, 자꾸 트월킹해? 아, 그 초콜릿 그 <웃음> <쪽구리> 앉아서 쓰다듬어보게 <웃음> 자꾸 트월킹해 <웃음> 오 어, 됐다 됐다 됐다! <웃음> 오! 울지가 울찌를 얻었어 어, 그러게 네. 울찌야 너 안경 좀 벗어봐 울찌기 울지, 울찌와 울찌 울지 나 쳐다봐봐 네. 울지와 울지 잘 어울린다. 어아 울지야 그너 친구 너 친구는 약간 볼 주머니가 빵빵한 친구네. 어 울지와 울지 잘 어울린다야. 울지와 아, 울지. 나 상어 하도, 하도 먹어서 볼 터진다. 응 그러니까. 진짜 나도 먹어가지고 볼 터지겄다 얘 진짜. 그 어, 햄스터 먹었어요 혼자. 그니까어 우리 햄스터들은 볼 홀쭉한데 저 햄스터만 볼 존나 개빵빵한 거 봐. <웃음> 그러니까, 개웃기네 진짜. 고식해, 고식해. 비교 그러니까 어 <웃음> 봐봐 이거 얘 햄찌도 별로 안고식인데 얘만들 볼탱이가 터질 것 같아 지금. 어? 개웃기네 진짜. <웃음> 그 얘는 욕지해 욕지. 욕심 많으니까 욕지. 음, 욕지? 욕지. 욕지? <웃음> 뭐? 욕지? 욕지고리 같잖아 뭔가. 개웃기는 진짜 볼뭐 개빵빵한 거 졸라 신기하다 야 근데 이거 우리 그 저쪽 다른 쪽에 가기에는 약간 좀 그게 모잘라 로프랑 그좀 모잘라 어 아까 거기 가가지고 얘는 공짜 로프 있어 어 그래? 응 아까 바꿨어 얼마나 있어? 이만큼 오어 일단 대나 한번 가보자 저쪽에 가면은 뭐가 또 있지 않을까? 여기도 뭐 있어 어 그네 그래, 그네 그래. 깜짝이야, 공작쇼. 될것 같아. 오, 그런가? 100개, 50개. 어, 그럼 돼. 대... 어 아, 이거 반블록이 약간 좀 모자란데? 참나무 밤블럭 있는, 있는 사람 있어? 나무 할까, 있어. 여기서? 어, 있어, 딱. 있어? 모자르면 여기서 나무 하면 되지. 그래도 되게 힘내. 아니, 어, 어, 좋아, 이거 좋아. 바닥 부수면 되는 거 아닌가? 어, 이거 반블럭 밤블록... 어, 그런가? 아카시아나 무반블럭인데 그래 되나? 음 그건 안될것 같은데. 아 그래? 음 참나무라고 써있으니까 안 되지 않나? 을까 때리지 뭐. 사십이 개. 오 그럼 충분 충분. 이거 뽑아가야지 혹시 모르니까. 그렇지 그렇지. 어. 나는 참나무 판자밖에 없네. 판자로. 그 판자로 수 만들 수 있어. 어 이따 가 어떻게 만드나? 만들어봐야겠다. 이따 알려주시게. 어? 큰일난거 아다야 어? 된다 x3 된다, 된다, 된다. 어, 이번엔 여기서부터 생기네? 야 근데 여기 중간에 다리가 없는데? 괜찮아 나 이거 돌 있어 기다려봐 아, 야! ]ylvania. 야! 우리 엠지 안이났어! 우리 엠지 사라졌어! 이 아니라 내 머리 위에 있는데? <웃음> 소리나길래 없어진 줄 알았잖아! 진짜, 자네한테 alloc�? 잘 붙어있네 응 이렇게 해서 가면 되겠다 뭐지? 아 좋네 좋네 나 떨어지는 줄 알았어. 티킥슈. 아. 와 와우. 속양. 진짜 아찔하고뭐 밟을 때집 가야지. 가자 가자. 그래 봐. 오! 야 여기는 거의 완전 집처럼 생겼는데? 집에 올라가 봐야지. 알콕스. 아, 어디 야 여긴 상자도 커. 새놈이래 와. 얘는. 새놈이의 일기. 여기 소고기 있는데? 그니까. 이야만일 <웃음> 그, 이 섬에 있는 고양이 석상은 누가 세운 것인가 이 석상을 세운 사람들은 어디로 갔나 석상의 눈은 보면 볼수록 아름답군 잠깐 설마? 어 뭐야 내 놈이 녀석이 몰래 도망치려던 걸 잡았다 저 천방지축이 또 사고치지 않게 잘 감시해야겠어 저 동굴은 뭐지? 라고 하는데? 여기 동굴이 있나봐 근데 동굴? 이거 속상에눈 있잖아 아까 그거 한쪽 눈이 없었었잖아 이새기가 가져간 건가 본데? 아이고 어? 그니까 집이 렇게 혼자 크지 이거 여기뭐또 없어? 여기도 그게 있어야 될 텐데? 상자가 안 보이는데? 그러게 근데 아까 거기도 막 호수 같은 데에 상자 있었으니까 근처를 좀 찾아봐야 되겠다 안경이 뭐냐고 왜? 야, 너, 뭐 웃긴 내가 찾았다. 여기 집 안에 상자 하나 더 있거든? 뭐? 어디? 여기, 여기 위에. 위에 있잖아. 이거 봐. 어, 위에. 아, 그러네? 아, 쌩생이 아, 있네. 등장 밑이 어둡네. 와, 이거 뭐야? 황금 조각? 야, 이거 로즈골드다, 로즈골드.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대박. 야, 이거 금소야. 너가, 너가 좀 보관 좀 해라. 나한테 주시오. 그건 어, 내 전문이지. 금소잖아. 어. <웃음> 기다려봐. 내가 이거 해가지고 너한테 줄게. 레이더. 아빠 이렇게 생겼어. 레이더가 있어. 아아... 오, 오, 슈. 오, 오. 저기 어. 어, 어, 그렇죠? 어디가? 응? 갑자기 사라졌는데. 어 내려갔네. <웃음> 아니 내려가고 싶었어. 그 집에 더 있고 싶지 않아서. 아그쿤자 응. 아, 이거 자 이거 금소 금소야. 너가 보관 좀 해. 응응응. 응, 응. 주시오. 이쪽으로 가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어디? 여기 여기. 이쪽 이쪽 이쪽 근처였네. 어, 이쪽일 것 같은데? 어, 저쪽 섬이 저기 있으니까. 어. 잠깐만 음. 저쪽에 어, 이 스니치들 또 있네? 근데 이게 로프가 좀 모자랄 것 같기도 해. 음 저쪽으로만 가면 되긴 하는데 이거 몇 개나 필요한지 서 있는 거 한번 봐야겠다. 어, 로프 52개 필요해. 얘들아? 52개 있어야 겠다고 <웃음> 응, 참나무 반블록 103개 필요하대. 근데 나 지금 19개밖에 없어. 그, 이거 나 로프고. 참나무 판자 있어. 이거, 이거, 이거 판자. 아까 비용이! 비용이 않네 어디 갔는가? 비용아, 제작대! 금소 언니가 들고 있는데? 어, 그 그래? 아, 여기 있어, 응. 참나무 <웃음> 만불러. 어, 잠깐만. 근데 그래도 모자라네? 42개 잠나무... 있어야돼 그럼 나무 좀 해오겠네. 아, 잠깐만. 루프는, 아, 나 줬구나? 루프 어. 아까 던졌어. 응응응. 루프는 응, 응. 있어서 우리 그럼 나무 해야겠다. 나무 여기 있는 계단 부시면 안 되나? 이거 참나무 아니지 않았어? 아까도 아카시아였잖아. 가문비나무야 이번에는. 그 참나무야? 아 이거 정글 나무네야. 응, 봐봐 이거 아니어서 아막 바짝 나네. 아, 아 유령과 살아갈 수가 없네. 그니까 아, 진짜 이거 좀어시기하게좀거시기하랬 했더니 어? 융통성이 없어 이거 나무들이 어. 딱! 야 눈치있게 한종이어야지거 잠잠 이거 이거 이거 통일 안돼? 근데 어떤게 참나무야? 일단 부셔본다 부셔보면 알겠지? 어..좋아요? 뭐. 슈. 아, 뭐야 이거? 참나무! 아 이게 참나무구나 이, 이건 참나무 아닌거 같은데? 이건가? 아 어렵다.. 이건가? 아닌가? 사실 모르겠어요. 누가 참나무지 인 내가 어떻게 알아? 어 잠깐만 근데 이거 참나무 아닌 것 같아. 저게 참나무인 것 같아. 이거 이거 이거 그치? 이거 참나무인 것 같아. 어 맞네 맞네 이거 참나무 야 맞네. 미안하다. 내 네, 인벤에 참나무 있었다. 그래? 어 그래? 괜찮아 이거 캐가면 되는데 뭐. 어. 개구... 아니 자네 지금 집을 빠가려는 거요? 응 음, 어차피 아무도 안 사는 집이잖아. 양아치구만음 원래 이 인생 양아치처럼 사는 것이요. 가자 가자! 어 근데 그 내가 와, 참나무.. 참나무 열개 했네 와.. 공작슈 애들 미안 나 참나무.. 있었대! 홍자도 있고.. 어.. 그냥도 있네? <웃음> 와.. 아, 그런가? 짱이다! 돌에 가려서 몰랐어 가자! 응 데려가자 그래 화날 때 가면 좋지 뭐! 응. 어.. 그럼 추진력이지어 그지 그지 어.. 아니 근데 이 날아다니는 스니치들 뭐야? 겁나 예쁘구만 우리한테물어도 우리도 모르지지? 그지 우리도 모르그 우리도 우리도 우리도 우리도 우리도 우나무 우리도 개리아 장난 아님. 리디야리쪽이지 응. 좋아요. 자. 준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도세요도 오시나요? 슝. 간다! 우리 우리도 우우왕슈 우리도 우리도 우뭐도뭐 동굴 있다, 저기 아래, 왼쪽 아래, 동굴 있는 거 보여? 그지? 저기 뭐 있나 본데? 그러게? 뭐 있나 저거? 동굴이 있네? 응. 어. 아, 집 찾았네. 어. 돼지. 아하. 네 번째 발가락 섬 지도? 오, 내놈이 애. 아니, 여기 박스 하나 더 있어. 어디? 아, 그네 그네. 아, 근데 뭐 없다. 아, 그래? 낡은 모자. 뭐야, 이게? 아니, 한번 한번 써보시게. 아이고. 오, 사람 있는데. 나름 멋있는데. 아이고, 와, 석골 그 공원에 있는 신사 같네. <웃음> 뭐? 아, 닭골공원 부들부들 신사임당 신사 천 어, 신사임당 뭐, 신사임당 어, 인정 응. 신사임당 인정해드립니다 슈 어. 어, 야, 근데 여기 뭐가 있어 뭐아 여기부터 왔으면은 어 이거 이거 섬섬 섬 이게 어 발가락 섬아 지도가 다 있네 아박박어이 없네 무덤이 있다는데? 무덤이 있다는데 여기 섬에 아니야? 무덤 같은 건못 봤는데 저거 같은데 무덤이 아까? 있대 어뭐 여기 있네 아래 옆에 있는데 어디 어디 지번에... 근데 이거 무덤도 없는데 어 무덤인가 보네 무덤이긴 무덤인가 봐무관참이야 돼? 야 이렇게 파도 돼? 아니야 뭐 저뭐 있어 근데 에야 뼈가루 뭐야 황금 젤리 이건 뭐야 아이거 뼈가루 내놈의 뼈가루네 이 황금 젤리 뭐냐 일단 가져간다 내 놈이의 일기 이 보물섬에 도착한지도 벌써 일주일째다. 다들 한몫 단단히 챙겼겠지만 우리 중 내가 다이아를 제일 많이 캔 눈치다. 집에 돌아가면 지폐로 이불을 짜고 다이아로 축구를 해야지. 이 망할섬은 대체 언제 떠나는 거야. 머리를 못감은지 오래되긴 했지만 이렇게 남김없이 홀랑 빠져버릴 줄이야. 내 음, 머리가 되었구만. 이 딴섬 진작 떠났으면 그랬다면 나는 아직 풍성했을 텐데. 내 보물은 나와 함께 묻어주길. 아... 이 보물이 이건가 본데? 황금젤린가 본데? 근데 보물이 이거만 있었을까? 얘가 다이아를 많이 깼다고 했잖아 그러면 좀더 가볼까 이거? 응이 다이아는 없지 않았나 이거? 응 다이아는 없고 뼈가루만 있었는데? 뭐지? 아무것도 없다 아 여기 오. 쓰레기나 버리고 가야겠네 근데 음, 아까 동굴이 다리... 원래 있다고 하지 않았었어? 맞아 다리 타고 오면서 온 동굴 거기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어 그러네 뭔가 X표시가 된게 있어 동굴 거시기 아까 그동굴 가보자. 뭐, 동굴이 어디야? 그 어느 쪽인가? 아까 이쪽으로 오면서 우리 왼쪽에서 걸어 봤으니까 저쪽이겠지. 왼쪽이었으니까 짜자. 내려갈 수 있는 거야? 없는데? 아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면 되나? 자 여기, 여기 서부 시계 그 아! 내가 길을 안내해 주겠네. 이거 딱봐 아. 이렇게 아. 해주면 해놓으면... <웃음> <웃음> 죽은 거 아니야? 어? 길 안내를 남폭하게 해주는 편. 음. 응. 아, 물로 이렇게... 오... <웃음> 알이 살아있니? 뭐야? 여기서 많은 애들이 죽었는데... 어... 그랬을 수도 애들 죽었네. <웃음> 어, 이거 있다... 우... 좋아... 어... 나단~ 자, 이거, 이거, 이거... 이거까지 얻었어... 어... 좋아... 좋아... 음... 와... 근데 이 스니치들... 여기 안에까지 같이 와주네. 어, 와 어, 여기 이쁜 거 많네. 오, 루비 진짜. 자수정. 오. 빠른 길 안내 준다 하고 저승 길 안내해 주네. 누구냐? 일단 어음 금소야. 어. 그 근데 나도 같이 갔다 왔네. 그래? <웃음> 울지야, 이거 좀 인벤을 넣어줘. 아웃키. 어, 응, 챙겨주라. 나 지금 꽉 차가지고 아무 것도 못 넣는다야. 애들아, 여기다가 먹을 거 넣놨으니까 먹을 거 필요한 애도 가져갈래? 한번. 여승사들 만나고 오니까 응 음. 뭔가 다 채워져 있네 <웃음> 그렇구나 어휴 됐다 그럼 이제 슬슬 가볼까? 근데 어떻게 올라가냐? 네. 이제 어, 그냥 수영해도 될것 같지 않은가? 어? 그런가? 아 이제 그냥 거시기 하자 어휴휴휴아 근데, 근데 우리, 우리... 어디로 가야되는가? 햄찌들 데리고 그래도 돼? 어? 햄찌 잘 있지 않나? 내 오게? 응 잘 있긴 있어 아.. 우리 이제 이 섬에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들 마지막이니까 음. 경치 구경이나 좀해 어때? 아유 좋어 좋소, 좋소이 스니치가 있어서 경치가 너무 좋다 아.. 정말 박박 좋구만 저 앞에는 야광 반수들이 가고 있고 저기 보이는 저살 있는 데가 석상 있는데 아닌가? 왼쪽? 별로 안먼것 같은데 아 우리 햄찌 때문에 수영 랩기가 조금 그렇긴 한데 수영해서 가는게더 빠르겠다. 우 햄찌, 햄찌 같이 떠서. 햄찌가 어. 수륙 양용이요 이거. 그러게. 어. 어. 야 누가 지금 누가 지금 숨을 못 쉬어가지고 죽을 뻔한 거 같은데. <웃음> 아이 자네 귀가 음. 되게 밝구만. 음. 음. 음 그럼 그럼 어 햄찌가 수영을 잘하네. 어. 어이 누가 이거 숨을 못 쉬는가 물속에서? 어 아마 금소인가 보네. 응금속인거 음. 같소만. 와, 이거 물에 내가 비치는 게 너무 멋있다. 응? 웅웅유. 어 와. 아니 근데 이 스니치들 진짜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 아, 근데 어째 점점 많아지는 거 같소. 그니까 이거 사람들 주변으로 몰려드는 거 같아. 얘네가 너무 신기해. 오, 와, 와 여기 스니치 개 많다. 오. 와, 개 멋있어. 개 이쁘던. 음. 와, 와, 와내 그림자. 와, 지포 라이터. 와, 진짜 짱이다. 와놀이 하는 거 같아. 진짜. 엄청 많다. 와, 장관이구요. 절경이 어두구네요. 와, 와, 아주 장관이오. 그러니까, 어 어디 부 장관이죠? 복지부요. 어, 아 우리 시각을 약간 좀거시게해 주니까 약간 그 복지부인가요? 응 어, 그치 그치 그치 응응. 응. 어, 아 정신건강을 케어해 주니까 복지부인가요? 응. 아이 그치 그치. 아니, 자네가 그치, 그치? 아주 잘하는구만. 결국에는 일인 일햄 못하고 어 그게 좀 아쉽다. 일인 일햄 못하는게. 아 그러게 말이여. 어. 비용이 어디갔어? 집에서 뭐 정리하던데? 어? 진짜? <웃음> 아니.. 삐용아 냥이가, 뭐해? 양우져? 양우져? 어.. 삐용아 뭐했어? 대낮 <웃음> 정리.. <웃음> 아니.. 어? 대을 정리를 했어? 아니 인벤이 너무 꽉쳐서.. 아 그래? 야 낮에 보니까 호나, 호랑이 안가졌네.. 어? 진짜로? 정만이요 정만이? 아 그렇군 근데 용기있는 양이가 먼저 말을 걸어줬으면 좋겠어 <웃음> 이거.. 부품이 보니까 하나 둘 저희 너희 다섯 개잖아 음. 자 이거 너네가 하나씩 들고 가져가 어때? 가자 가자 하하하 <웃음> 이거 뭐야 개 웃겨 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드는게 제일 웃기잖아? 어. 아. 오.. <웃음> 뭘그 아.. 아.. 니 팍이 굉장히 좋구만 아.. 아.. 앞이 안보였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 우리가 응. 아. 역시 여자는 근력이지 응안 음. 아. 아. 보여 앞이 호랭씨 저기 아 얘한테 주면 되나? 얘가 수냥이니까 뭔가 얘가 알아서 해주지 않을까? 너가 올라가서 대 패로 던져봐 우리 뒤에서 던질게 네 한번 <웃음> 뭐 던져보시오 개 웃기네 진짜 야 호랑아 자 내가 여기 엉덩이에다 던질테니까 뒷발 팡팡 하지마 알았지? 우리 하나 둘셋 하면 그럼 던지자 어때? 그래 그래 음. 그럼 다같이 올라가자 좋아 후 하나 둘셋 하면 아. 던지는거다? 아, 알겠어, 알겠어. 그래, 금소가 하나, 둘, 셋, 셋. 하나, 둘, 둘, 반에 반. 반에 반에 반. 반에 반에 반. 반에 반에 반에 반에 반에 반에 반에 반에 반. 어우 야 진짜 옥수같았다 지긋지긋했어. 으으 <목소리> 이 지긋지긋한 섬 드디어 떠나는구만. 야 너희 근데 다이아 좀 남은 거 있어? 아 당연하지. 날물로 보고. 빨리 지고짤리 먹고 싶다. 근데 이 젤리는 대체 뭐지?